안녕하세요. 이큰세상, 이큰타라입니다. <웃음>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웃음> 저는 지금 새해는 아니에요. 2022년이고요. 어, 2022년 어디 몇 시냐? 어디 몇시인지 볼까요? 시간을? 어, 2022년 어디 봅시다. <웃음> 제가 지금 술한 잔을 했어요. 난 음, <웃음> 네, 4시 11분이네요. 제가 술이 약해서 막걸리를 요만큼, 요만큼 마셨어요. 그냥, 그냥 그 네글러 컵 있잖아요. 컵에 요만큼 마셨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술이 너무 너무 약한지라, 음. 그래서 음주, 음주 방송인가 이거? <웃음> 술이 기, 이래, 이래서 술을 마시나? 저는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어. 알콜 요만큼 들어갔다고 진짜 막걸리 그그뭐 이거 그, 이거 그, 그, 뭐, 그, 나, 광고료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광고료 받고 할 만큼 그렇게 유명한 타로 마스터도 아니야. <웃음> 그냥, 그, 저기, 막, 국순당에서 복숭아 맛, 어, 그거 요만큼 마셨는데, 이렇게 가버렸네. 암튼, 음. 국땡땡 그렇게 해야 되잖아. 아무튼 아예 나는 그런 거그 상관없어. 어, 저기면 뭐, 아무튼 그래요. 어. 그래서 기분도 좋은 김에 아, 저기만 뭐, 첫번부터뭐 부셔 버릴 거야. 뭐 이런 거할수 없잖아. 어. 그래도 나는 이걸 갖다가 22년 마지막 날에 찍지만 여러분들은 1월 2일날볼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 그래도 신년은 맞는 걸 해야지. 뭐 하면은 23년에는, 그러니까 2023년에, 누가 먼저 인연이 닿을까요? 누가 먼저 야도할까? 이거야. 야도 하는 거 있잖아요. 구패냐? 뉴패냐? 뭐, 아니면 뭐, 알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알던 사람까지 다, 다 뉴패로 할게요. 어, 그니까, 구패냐? 뉴패냐? 카드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카드 다 고르셨다면 저는 음 알딸딸한 김에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맨날 1번 카드부터 들어갔잖아요. 네, 오늘은 더욱더 1번 카드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레드 썬 들어가요. 네 1번 카드 <웃음> 아까 제가 레드썬 그랬죠 음, 레드썬 이큰 타로의 매직에 한번 빠져봅시다 <웃음> 어떤 분은요 이게 제, 제 카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맞으면 진짜 잘 맞는데 안 맞으면 진짜 하나도 안 맞아 여러분 뭔지 알아요? 극과 극과 통한다 만약에 하나도 안 맞으면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려울 거 없어요 어정쩡하게 맞아야 문제지 하나도 안 맞는 건 오히려, 하나, 그 반대편이 내 거란 뜻이거든. 암튼, 그래요. 자, 이거는 뭘까요? 혹시 여러분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나요? 어, 그 인간이 내 등에다가, 어, 비수를 꽂고서 그냥, 어, 가지 않았나요? 어, 아닌데요? 라고 하면은 카드에선 그렇게 나오네. 비수 깎고 간 놈. 일본서부터 구패야? 여러, 이, 여러분의, 어, 카톡창에 또, 까또, 까또가 슝! 한 사람이, <웃음> 구패야? 음어 저기만 헤어진 이유는 뭐 질려서 어 질려서 헤어졌어요. 음 질려서 헤어졌고 아그 여러분의 어그 비수를 뽑은 그 인간은 어쩌면 뭐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아는 사람하고서 그렇게 된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가 컸다. 그거 있잖아 그 그거 그 실소 실소 있잖아 그. 이것이 실소 이게 아니라 그냥 허허허허허허 허허허, 허허허, 쟤네 둘이 허허 이런 실소 말하는 거야 어, 그렇지 않았나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왜 그러니까 뭐 어, 그러냐라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그냥 손을 놔버렸다. 그래야 되나? 그 사람이 왜이 카드에서 나오지? 음, 여러분한테 까똑가쇼할 사람이 이 사람인가? 여, 여러분 이거는요. 믿고 자시고 화나고 그럴 겨를이 없이 그 그냥 그 벼랑간 써더니 어, 빠밤 뭐 이것도 아니고 하여간 아무튼 꽈광 아 빠밤이 아니야 꽈광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손을 쓸수 없었다 그랬나나 그래, 어 그냥 뭐욕 욕도 안 나오고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어 그런 거 같아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는 그랬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 그 순간에는요 정말 벙쪄가지고 뭐 내가 뭐 얘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어 여기서 탈출하지? 이 탈출이란 그 뜻은 뭐냐면 이 감정에서 내가 무슨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욕을 하든지, 멱살을 잡든지, 따귀를 때리든지 죽여 죽었서 이것조차도 여러분이 못하던 순간이었다라는 거야. 왜이 사람이 어 저기 막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카드에서는 뭐 아니, 아닐 수도 있고 뭐다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높다라고 나와요. 어, 여러분하고 같이 뭐 어, 술도 마시고 어울려 다녔던 사람이라고 나와. 그런 사람하고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막큰 소리로 막 욕하기도 뭐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실망이 말도 말도 못했다. 어마어마한 어, 실망이 밀려왔고, 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여기는 제대로 된 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간혹 아주 그 드문 케이스지만 그냥 그 여러분 그거 뭐 결혼 작사 이혼 작곡에서 보면은. 그 병원 원장 그 사람이 이제 김태곤인가? 어그 사람이 암이 그 여자하고서 바람을 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이제 박주미 그 박주미죠? 김주미야, 박주미야. 하여간 알게 됐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주저 주서 앉으면서 그 뭐지? 한동안 말을 못했잖아. 어. 여러분도 그 정도의 충격이 왔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요, 제대로 된 조치를 갖다 취하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어, 어 아니, 진짜 어떻게 그러고, 진짜 누가 뭐라고 해줘도 듣고 싶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거든. 어, 이게요, 미움이든 증오든 뭐든, 이게 어... 그런 것같아이 사람은요. 너무 반듯해. 너무 반듯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을 갖다가 아주 제대로 찍혔다 그래야 되나?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액션이 안 나온 거예요. 매일 들어서 맨날 술처 마시고 어, 한눈 팔고 그러면은 야, 네가 이, 이, 사람이냐, 이 짐승이냐, 네가 응? 저게 발정난 개냐 막 이럴 텐데 이 사람은 안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처음에는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될지 몰랐다 라고나 암튼 어, 저기말딸딸한는데도딱 리딩에 들어가니까 잘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뭐 이렇다 저렇다 뭐 그렇게 뭐 하지 않고 그냥 그냥 자, 굉장히 깔끔하게 이 관계가 정리됐던 관계가 아닌가 음, 사람마다 성격이 있어요. 막 요란하게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좀 깔끔하게 끝냈을 것같아 어, 비록 여러분이 벙 쪘지만 벙 찌고, 막 진짜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당시에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담담해라고? 간혹 가다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 담담하다. 뭐,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았냐? 그런 사람도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액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저는 이거 이해해요. 충격이 크면은요. 액션이 안 나가. 충그이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예상할 수 있게 겨, 그 그런 경로가 있었다면 화도 나고 내가 네가,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럴 텐데 이거는 아니란 말이지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 분노는요 조금 조용했다 조용한 분노 어 조용한 분노지 한마디로 조용한 분노다 어디 봅시다. 흠. 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여러 분을 떠나서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잘 나갔었던 게 아닌가.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어 남들 눈 피해 가면서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얌전한 고양이 붙두막에 먼저 올라간다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만난 게그 얌전한 고양이였던 것 같아요. 어, 얌전한 고양이를 만났다. 붙두막에 날름 올라앉는. <웃음> 그래갖고 한동안은 이, 이 얌전한 고양이한테 폭 빠져 지냈었던 게 아닌가? 어, 얌전한 고양이 연구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밤마다 얌전한 고양이 연구를 했었던 게 아닌가. 어, 그러나, 어, 그러나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은 몰랐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약간 그런 게 있어. 어 여러분은 이게 처음 당한 일이어서 그렇겠지만 이 사람은 늘상 이래왔던 게 아닌가? 음이 사람의 라이프는 늘 그랬어요. 그 뭐냐면 나, 나와 나 옆에 있던 사람의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치는 거. 안 들키면 그냥 질려서 헤어지는 거고 들키면 양다리로 헤어지는 거고 그랬었던 거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저걸 만났네? 누굴 만나냐? 무린 고수? 어, 무린 고수를 만난 느낌이 확 나.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은 어, 그니까, 호적수를 만난 거지. 용호쌍박이야, 용호쌍박. 어, 이 사람이 된통 더럽게 걸려. 오히려 이 사람이 이, 그 상대방한테 많이 털려서, 털린 게 아닌가? 음, 노련한 사람을 만난 거 같아요. 왜, 보통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이 사람이 만난 그 얌전한 고양이는요. 고단수라라고 봐 고단수기 때문에 그, 그, 그 얌전한 고양이가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어, 불패의 신화를 가진 그 얌전한 고양이를 만난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개털이 됐다. 어, 저 개털이 됐다. 아, 아마도, 아마도 여러분한테 이 자꾸 이 구패가 나오는 걸 봐선, 어, 이거 신년서부터왜 구패가 이러지? 신년사부터 구패가 이러면 안... 이랬어요. 여러분들은 성격상 음, 성격상 복수도 못할 사람인 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은요 그냥 끝나면 끝난 거야 뭐 지질 나게 뭐막칼 갖고서 막어 허니 일로와 나는 너를 받아 줄을 들을 준비가 됐어 후, 하면서 다시 꼬셔가지고 에이 죽어라 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지 음,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때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음 이게 지금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웃음> 근런데 어, 이사 지금 이 여러분의 구패는 생각이 많다라고 봐. 뭔 생각? 지금 여러분이 약간 쓸쓸하기도 해. 여러분이 혼자 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 내가 너무 이제 또 사람이 그렇다 화장실 갈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이렇게 그~ 이제 얌전한 고양이한테 딱 당하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나냐라고 하면 아~ 그래도 우리 파랑새가 아~ 너무너무 괜찮았었는데 어~ 그리고 사회성 어~ 사 뭐지 그~ 그~ 우리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그, 사회생활도 조금 잘한다, 그래야 되나? 어. 그, 리고사 뭐, 자기 경제활동도 잘해요. 음. 우리 파랑새는 경제활동도 잘하고 그랬었는데, 응. 어. 카드에서 그렇다고 나와요. <웃음> 카드에서 그렇다고 나와. 경제활동을 잘한다.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어. 그, 아니면 내 앞가림 정도는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응. 어. 그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파랑새는 그래도 경제활동도 잘하고, 자기 앞가림 똑 부러지게 했는데, 아, 그냥 저기 말 파랑새한테 좀 돌아갈까라는 마음이 사, 어, 사, 그 겨울 그 겨울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듯이 그런 그 염치 없는 마음이 그꽉 따도는 문틈을 그냥 비집고서 살살살살 살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지요. 왜 해피리면 혹시 만약에 이게 그 구패를 기다리고 있었. 분들한테는 절호의 기회지 제호, 제외할 수 있는 근데 과연 제외가 가능할지 그거는 미지수예요 어, 왜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인다라고 해도 여러분이 조금 모셔가는 그런 그재수처를 취해야지 마지못해서 올걸 그이 그러니까 와중에 모셔가기까지 해야 돼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좀 자존심이 좀 세기 때문에 자기가 수그릴까? 과연 어디 수그리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어디 한번 봅시다. 과연 수그릴까? 어디 보아요 음. 음. 어디 봅시다.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어허 다 갖췄군. 그 무슨 무슨 뭐 무슨 뜻이냐면 <웃음> 아유 힘든 성격 3종 세트를 다 갖춘 것 같아. 어. 처음에 볼 때는 되게 젠틀하고 막 이런데 이 사람은요 솔직히 쉽게는 안 듣혔을 것 같아요. 어 쉽게는 안 듣혔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어, 듣힐 것 같으면은 잠수를 탔다 그래야 되나?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만약에 들킬 순간에 딱 왔다 그러면은 자기 왜 저기 막 문자 이렇게 안 받아? 뭐 문자를 갖다가 아침에 보낸 거 아직도 안 읽었대? 그러면 아나 하루 종일 바빴어. 뭐 이런 식으로 아 바쁘니까 좀 연락 좀너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이걸 갖다가 못해서 까이게 생겼어 어 지금 내가 지금 사무실 분위기 되게 안 좋고 내가 지금 문자 할 틈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넘겨 넘겨 괜, 괜히 문자 한 내가 미안할지 일 정도로 솔직히 아무리 사무실 분위기가 살벌할 때똥 놓고 오줌 누 시간도 없답니까 어 오줌 놓고 털 시간도 안 준답니까? 어, 그때 가가지고 문자하면 되잖아요. 지금 사무실 오, 분위기 겁나 안좋 오줌 넣고 털 시간도 안 줌. 뭐 이러면 되잖아. 그것도 못해?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니까 러 그런 식으로 오히려 문자한 사람을 갖다가 더 미안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그 의심스러운 상황을 갖다가 피해가고, 피해가고 그랬었던 게 아닌가? 근데요, 아, 와,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어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 그러잖아. 아유, 내가 연초부터 이런, 이런 내용의 리딩을 할 줄은 내가, 내가 꿈에도 몰랐네. 내가 진짜. 앞에 카드 골라놓을 때는 그래도 좋은 게 나올 줄 알았더만 아, 암튼 음. 근데 저기 만 저는요 솔직히 이 사람한테 연락이 와도 여러분은 받아주지 않겠지만 음, 저도 조금 신중했으면 하여 바래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그냥 이 사람은요 그못 먹는 하면 찔러라도 먹찔러 보겠다는 심정이야 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연락이, 만약에 연락이 안 온다면은, 연락 비스무리한 걸할 거예요. 그래, 연락 비스무리한 건또 뭐냐라고 하려면은 뭐, 좋아요 띵 누른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푸살 바꿨어. 그러면, 어, 혈색 좋아 보이네, 뭐, 이런 식 있잖아, 어. 어 수, 확 이걸 그런 식으로, 뭐, 어, 뭐, 그래서, 뭐 때문에 문자했어? 막아 그냥 좋아벌서한 거야 뭐다다리 그런 뜻도 없어 왜냐면 이 사람이 조금 자존심이 세잖아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놓고 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여러분들이 융숭이 대접하는 것 같으면 어, 내가 그래도 내가 네 생각에 나서 한번 응, 그냥 안부를 묻고자 그랬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근슬쩍 발을 들여놓는다던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미친 새끼 치러라고 서빠졌나딱 그러면은 그냥 뭐야? 야 나는 네 그를 생각해가지고 네가 궁상맞게 혼자 있을 거생각해갖고 내가 진짜 아주 큰 마음으로 응,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너한테 문자를 한 거야. 근데 뭐라고? 이게 야 네가 그러니까 혼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아휴, 진짜. 김밥 몇 굴이 터지는 소리라고 하자 했네. 암튼 그래요. 응. <웃음> 만약에 남성분들이 뽑았다 그러면 은요 반대로 놓고 생각하면 돼.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예스만 한다 그러면은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다 응,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다 근데 왜 여러분의 마음이 안 나와 이 사람 마음만 잔뜩 나오고 여러분의 그 여러분의 마음이 안 나오고 이 사람은 여러분의 눈치만 보고서 여러분이 어떠한 재수처를 갖다가 해줄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오면 여러분들 그냥 쭉 생각하는 거 아닐까 무슨 생각이냐고 하면 은 받아줘 말아줘 받아줘 말아줘 그냥 계속 생각 중인가 한 번에 휙 빼버리지 못하고 아, 그런 그런 거면은 내가 이때껏 말한 게참 미안해지지 않습니까 이때껏 지금 열변을 토하듯이 말했는데 암튼 <웃음> 뭐, 열변을 토해서 말한 게 아니라 열변을 토하듯이 그냥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건데 암튼 이제 이 사람은요, 그,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연락을 안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게 아닌데, 받아주는 건 받아주는 건데, 액션이 없는 거지. 리액션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현타가 오는 게 아닌가. 음, 그제서야 현타가 오고, 그제서야 뭔가를 갖다 생각하고,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사람이 그런 거야. 있을 땐왜 귀한 줄 모르고, 어? 저기 막뻘짓거리 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그, 그뭐 그녀는 그그뭐왜 그녀한테 한번 가보지 그녀한테 가면 아마 쌍욕만 안뜩 먹을 걸? 음... 근데 솔직히 저는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살짝은 꼬리를 숙일 수는 있어요 뭐 소프트하게 어쩌구 저쩌구 어쩌구 저쩌구 근데 나는 그거 믿지 말라 라고 하고 싶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어... 한번 사람을 문 걔네 계속 문다 그러잖아요. 어, 제 여자의 등에 비수를 꼽은 놈이 한 번만 꼽고 안 꼽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온다 그러면 아 얘는 나한테 완전뿅 갔어. 어, 한, 갔다 와도 될것 같아 하면서 잠깐 또 나갔다 오고 잠깐 나갔다 오고 그런다는 라 거지. 아무튼 저기 1번 카드는요. 하참 제일 처음에 녹화할 사람이 어, 뭐, 노크한다고 해서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건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 말한 이 내용처럼 이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그 카톡의 창을 갖다 노크를 한다라는 거지. 이 사람은요, 그, 전화보다는 문자로 올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전화로 올 만큼, 이게, 그, 뭐지? 그거 있잖아요. 무대뽀? 아니, 무대뽀가 아니고, 무게해? 아니, 할간, 어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야. 어 조금 계산적으로 여러분한테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자기 모양새는 일단은 안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서 뭐 뭔가의 그 연락 아닌 것처럼 연락을 해올 수 있다라는 거지. 아무튼 네1번 카드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여러분의 몫이고 만약에 마음이 들 정리가 돼서. 그래도 오면은요, 내가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는 이 사람하고 있어 볼래요? 하는 사람은, 뭐, 만나도 괜찮고, 음, 만나도 괜찮고, 뭐, 이 사람이 뭐, 사기성은 없어요. 어, 마음을 아프게 한건 있어도, 뭐, 이렇게, 금전적으로 어떠한 사기를 친 거는 딱히 보이지 않아. 딱히 보이진 않지만, 그도, 그 또한 믿을 수 없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그, 이, 이 사람이 만약에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나 안 될, 사람 일 어떻게 알아? 예, 만약에, 얘, 얘가 직장에서 잘리면, 어, 그건 모르는 거야. Nobody know라는 거야. 하지만, 현재 이 상황에서는, 어, 이제, 현재 이 상황에서는 그럴 확률은 크게 높지는 않다라는 거지. 음. 자, 1번 카드 리딩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음. 어,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1등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23년에 누가 먼저 인연이 닿할까요 구패, 뉴패 누굴까? 어디 한번 봅세다 어디 한번 봐요. 술요? 다 깼어요. 응,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웃음> 뭐 반잔 마셨는데 그냥 조그만 컵에 반잔이에요. 막걸리.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피치맛 나고 복숭아 맛. 맛있던데 그냥 무슨 주스 같아요. 그래도 내가 술이 너무 약해서. 음. 암튼 자 여기는 뭐지요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분명히 어저께 그 리딩에서는 뉴패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보는데 이거 다 구페면은 이거 뭐지? <웃음> 어디 봅시다. 그게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이 뉴페가 들어오려고 하는데도 어, 여러분들이 구페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도 있지 여기서 보면은요 일본카드하고 다르게 일본카드는 상대방이 오고 싶어 했는데 여기는 여러분 자체가 미련이 있는 게 아닌가? 어, 어디 두고 봅시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근황을 갖다가 더 알고 싶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상대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이 2번 카드는요. 우리 2번 카드를 뽑으신 분께서 이 관계를 갖다가 이끌어 나가려고 되게 고군분투했던 게 아닌가? 음, 고군분투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사귀었다면 그 시소처럼 형평성에 기울어진 연애를 했다 그래야 되나? 여러분들이 다 했고 그 사람은 어, 여러분들이 한걸 갖다가 누렸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왜 그랬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음. 원래 자기가 좋아 남자든 여자든 지가 좋으면 하게 돼 있어. 남자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 나이가 상관없어. 제 아는 사람도 50이 넘었는데요. 어. 저기, 막 이,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남자가 매일 같이 와요. 어, 매일 같이 와서 바쁘면은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고 가고, 애정표을 너무너무네. 어, 그냥 와, 매일 같이. 어, 뭐, 그렇다고 그거 갖다가, 뭐, 힘들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손잡고, 걷고, 얘기하고, 어, 그렇게 하고, 이제 드려보내고, 그, 솔직히 여러분도 아시죠? 나이가 많아질수록 스킨십 진도가 빠른 거.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음. 너무 순수하고, 어, 그렇다고 너무 이제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해본다고. 이 나이에 그런 걸 생각도 못 해봤다고. 그런 것처럼, 남자도 나이와 상관없어. 자기가 좋으면은요, 매일 같이 와. 어, 사, 형, 상황이 안 되면은 뭐 그래도 자주 올라고 노력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는 반대로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여잔지 남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내 시청자분들이 여자분이 90% 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이 뽑으실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여,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그 사람한테 지극정성을 다 했었던 게 아닌가. 왜 좋아했으니까. 음 좋아했다라고 봐요.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아꼈다라고 봐 많이 아꼈다. 그 사람을. 어. 그래서 여기는 음. 근데 그 많이 아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했던 것만큼 여러분을 갖다가 아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웠다. 어, 실망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거는 여러분이 가서 문을 두들길것 같은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도 아니지 뭐 이러다가 뉴폐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 음, 뉴폐가 나타날 수도 있지 근데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여러분의 조금 그 미련이 좀 남았거든. 아직도 여러분 마음 속에 그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 아닌데요? 그러면 카드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 어, 그렇지만 전 나오는 대로 할게요. 듣는 사람이 알아서 바꿔. 내가 아닌 것 같으면. 근데 다 들었는데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카드가 아닌 거지. 암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하다 하다 지치더라도 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왜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부드럽고 어떻고 저떻고 해서 여러분들의 말을 갖다가 들어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는 않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자기 감정이 중요한 사람이라 라는 거지. 그래서 부드러워 보인다고 해서 순하, 순하다고 순하볼 수는 없어요. 어 그냥 그, 그런 그 사람 있어요. 그 나, 굳이 상대방한테 나쁘게 보일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딱 하는 거 보면 되게 젠틀하고 부드러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전혀 내 뜻대로 안 돼. 그렇다고 뭐 욕하고 뭐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격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사람?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만약에 이 사람이 뭐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전화 안 받아 전화 안 받으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거 갖다가 어 자꾸 이렇게 어, 전화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더안받는수 있어요 음. 그러면 그게 싫어서 그런 거냐 그러면 그건 싫어서 그렇다고 없고그 사람의 성격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이사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지가 알아서 연락이 오, 오, 오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여자들이 조금 후. 차분하기가 힘들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이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다 그렇게 했던 거 아닌가? 내가 볼땐 그런데요.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했었던 것 같아. 아하, 만약에 이이 이 지금 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라면 혹시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할 거예요? 나는 연락은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을 듯 싶지 싶어요. 음, 기다리는 게더 좋겠다 싶어. 왜 기다리는 게 좋겠다? 그러다 안 오면은요, 라고 하면은, 어, 그 옛날에 그, 뭐지? 그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연애는 여자가 시작을 하지만 결혼은 남자가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향기나 어떤한내그 그 매력을 갖다 어필해서 남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게 오게 하는 거는 그건 여자의 몫이지만 그 내게 온 남자와 사귀어서 결혼까지 이르는 결혼을 갖다가 결정하는 거는 남자가 한다라는 거지 즉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으면 재회조차도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회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쩌면 이 상대방이 상대방이 여러분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내가 봤이 카드 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보다 상대방이 그럴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높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럼 어느 쪽으로 기울까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어느 쪽으로 기울까. 근데이 사람은요. 지금요. 딱히 누구를 고를 마음이 없어요. 왜 고를 마음이 없냐라고 하면은 어 그냥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어,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뭘 원하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어... 카드상에서는 그냥 가벼운 몸친 정도 어 가벼운 몸친? 음, 몸친 있잖아요. 몸만 트는 사, 몸만 트는 사이.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어 그것 또 상대방이 원했을 때만 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어, 이 친구가 만약에 그냥 몸친만 하자라고 말을 했다면 은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그, 그렇게라도 잡고 싶다면 이 사람이 제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라고 하면 요이 사람은 자기가 싫으면 안 돼. 일단은 자기가 좋아야 돼. 몸친 자체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 결혼이나 이런 거 자체는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좀 책임감, 자기, 자기 세상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음. 그래서 그런 그런 사람 없잖아. 그냥 가볍게 만나서 그냥 가끔 자 그것도 자기가 원할 때 만나서 몸만 이렇게 어 저, 몸만 그 합체하고 가는 거 좋아하는 여자가 몇이나 있어요? 어, 이 사람이 원하는 건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러브콜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 하면은 오히려 더 멀어진다 그래야 되나? 저기, 만 물에 공이 빠졌어. 이 자꾸, 건질라고, 이렇게, 그, 그, 앞, 공 앞을 치면 오, 는게 아니라, 공이 더 멀리 가잖아요. 그것처럼, 공이 앞에 와서 닿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내가 기다리는데도 안 오고 더 멀어져 갈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거는 어떻게 할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멀어져 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람이 내 쪽으로 불지 않은 이상, 이 공이 나한테 올리는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미련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음. 카드 상에서는 그렇다고 해야 만약에 아니라면 바뀐 걸 수도 있고. 음. 어 여러분 역시 딱히 이게 이건가? 여러분도 그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만 기다리는 건가? 아니면은 아뭐 저도 그런 거면 싫어요 라고 하는 건가 어, 둘중 하나다 이거지 그 어, 주변에서 어떠한 여러분한테 뭐 제안이나 뭐 사겨 보자 나 너한테 관심 있어 이렇더라도 어. 아니면, 소개팅 해줄까? 뭐, 이런 거 있더라도, 아, 싫어, 난 그냥 혼자 있을래. 그냥, 아 당분간 나좀 가만히 냅둬. 이런다거나, 아니면, 아니면, 여러분 자체가 구패냐, 뉴패냐라는 어떤 갈림 그래서, 뉴패도 딱히 있는, 있다기 보다는, 뉴패를 만나러 소개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사이에 기로에 서가지고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당분간은 조금 내가, 이 상황을 갖다가 좀 쓸어버려, 깨끗이 쓸어, 마당을 쓸듯이 좀 쓸어내야지 너무 지저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지저분한 뜻은 뭐냐면 너무 마음이 복잡하다. 어, 마음이 복잡하니까 음, 그냥 너무 지쳤고 어, 이 사람 비유 마치다가 너무너무 지쳤고 그래서 당분간은 쉬어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음, 그럼 상대방은?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오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싫어한다라고 볼 수도 없어. 그럼 좋아하나요?라고 보면은요 이성적 여러분들을 갖다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 어, 나쁘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음. 그렇지만 어, 아직 온다, 뭐한다 그런 마음은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카드를 조금 더 뽑아볼까요?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건지 카드를 좀 뽑아보야 알겠지? 음. 어디 봅시다 카드가 왜 이럴까요 호호호호. 내가 정리를 갖다가 너무 대충 해놨나요 죄송합니다 <웃음> 음. 어디 봅시다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한번 볼까요 음. 나름 이 사람은 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어... 그냥, 술리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 순리대로 하겠다, 술리대로 음, 순리, 하겠다라는 마음이 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순리대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에 안들수 있고 그그이 사람의 순리가 어, 여러분을 택한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이 실망하는 걸로 나 어,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걸로 봐서는. 음어 어, 여러분은 음 그냥 아. 아무리 발보둥 쳐도 안 되는 거 발을 동동 동동 굴러도 안 된다 아, 그러니까 그냥 아...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는 것 같아 요뭘 어떻게 안돼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안돼 이거는 짝사랑인 확률이 굉장히 높아 짝사랑 아닌데요라고 그래도 요 둘이 같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음, 형평성이 안 맞아 여러분이 이따만하게 사랑했고 이 사람은 이따만하게 하고 여러분이 그냥 채다 그냥 다 챙겨주고 뭐 하고 뭐 어디 간다 그러, 어디 가자 그러면 그, 여러분이 다짐 챙겨가지고 그냥 어, 어 자기야 어, 가자 나다 준비됐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그랬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안 와? 어이구 나 같으면 얼씨구나 좋다고 가겠네다 아, 알아서 해주는데. 음. 왜냐면요. 이 사람은요. 자기 그 울타리 안에 아직까지는 누굴 갖다가 들여놓을 준비가 안 됐다라고 봐요. 음. 들여놓을 준비가 안 됐고. 어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당분간은 이 상황에서 어, 헤어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음. 당분간에 이 상황 이대로 있겠다 아, 맞아요. 음 맞아 맞아. 참그 이게 조금 이게 집착에 가깝다라고 봐. 어 잡히지 않으니까 더 갖고 싶고 막 이런 게 아닌가? 응 음, 이거 카드를 뽑으신 분이 아닌데요? 그러면은 뭐그 상대방이 그럴 수, 카드가 뒤바뀔 수도 있다 그랬잖아. 아무튼 저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순리대로 읽을게요. 순리대로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갖고 싶은 마음에 잠도 못 자고 어, 이 사람 일고수 일투족을 다 보면서 혼자서 전혀는 어, 누구지? 전호은 어, 어, 누구지? 맨날 해가면서 이게 뭐야? 어, 어, 왜, 왜 누구하고 있는 거야? 계속 이 사람을 갖다가 보면서 혼자. 슬퍼서, 슬퍼서 힘든 나날을 보내는 거 아닌가? 그그 그 생활을 갖다가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고 봐요. 음, 그 사람의 그 그렇다고 다가가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왜냐면 이 사람 석격상 여러분들이 말 걸면 더 도망간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어쩌면은 그 저기 막. 당분간은 이 상태로 갈것 같다 어, 여러분도 힘들지만 음, 이렇게 갈것 같다 왜 그러냐라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갈 수도 없다라는 거야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상대방이 더 멀어질 것 같으니까 음, 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아주 드물게 아주 드물게 어. 그니까, 러 아예 안 되는 판은 아니다, 라는 거야. 아예 그냥 100%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에, 라고 보, 어, 그런 카드는 아니고, 아주 간혹, 응, 어, 아주 적은 경우이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몸친. 이 사람이 만약에 제안을 해놓은, 해온다면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다. 근데 더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것도 이 사람도 어떤 사연이 있겠지만, 그것까지 뭐다 뽑아보자면 너무 한두 끝도 없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암튼, 음. 아튼 그런 거고요. 당분간은 그러겠다라고 봐요. 이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더 이상의 누군가, 그러니까 몸친 그러니까 이상은 자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만의 이유가 있겠지. 왜안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잠수 탈 걸. 어, 그 이상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누가 됐든지 어, 그가 그 누가 됐든지 그 이상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하고. 가려면 은 만약에 이 사람한테 그런 제안이 왔을 적에 오케이 하면 그렇게라도 갈수 있는 거고 노 하면 그건 이제 안 되는 거고 암튼 아 이번 카드도 왜 그런가요 음 카드 자체가 이렇게 더 나와서 나도 어떻게 해? 여기서는 내가 이걸 갖다가 꺾을 수가 없지 카드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떡하없어요 왜냐 라고 하면 여기서 뉴패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봐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만을 갖다가 원하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카드를 갖다가 돌릴 수도 없어요. 돌린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뉴페라도 나오는 걸 갖다가 더 디테일하게 봐주고 싶은데 여기서는 그런 낌새도 아직까지는 안 보인다라고 보여요. 암튼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고 어 저는 매일매일 리딩을 하니까 어, 상황은 바뀐 대로 또 리딩이 되겠죠. 여러분 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23년에 응. 누가 먼저 응? 예, 2년에 닿을까요? 9패에 먼저 가서 닿을까? 6패에 먼저 가서 닿을까? 아이고 참좀 제발 좀 6패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파랑새 여러분들은 응? 우리 파랑새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9패를 갖다가 응, 기다리고 있는지 9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음, 는 아닌데요? 뉴패가 좋은데요? 라고. 뉴패 좋아서 저기 한 사람 뉴패 거의 다 만났을걸? 뉴패 다 만났잖아요. 음. 지금 남아 계신 분은 대체적으로, 음, 구패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 뉴패는 자, 저번 12월 달에 거, 반거반다 만났다라고 봐요. 음. 자, 그러면, 어, 지금 우리 이, 저기, 만 뭐, 여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여기도 약간 짝 여러분 혹시 누구 마음에 든 사람 있어요 마음에 든 사람 아니면 내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어 쟤하고 저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라든가 아니면 이모나 고모나 엄마나 아빠나 누군가가 쌀집 아줌마한테 듣고 와가지고 야이 사람 어, 어떠냐 어 하고 내미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 평판이 어 성격이 좋다 이 사람은 성격이 좋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라 그럴 수도 있고 음 그렇다는 거죠 응? 음. 주변에서 조금 부추기는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은요 딱히 느낌은 오지는 않아 딱히 느낌은 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성상은 딱 정해져 있는데, 딱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성상은 딱히 오지는 않고, 주변이나 어디에서 좀 만나봐라, 어쩌라,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써주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들이 임덕은 있는 것 같아. 임덕은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뭔가 자꾸 움직임은 있다라고 봐요. 움직임은 있는데, 딱히, 지금 카드 내장이라 잘 모르겠지만, 음, 이 내장에서 나오는 그 느낌, 풍겨 나오는 나한테 이렇게 오는 느낌이, 음, 그닥 여러분한테는 흡족하지 않다라고 봐요. 음, 그냥 외관상은 여러분들이, 아, 나걔 별로야 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음, 알았어, 알았어. 응. 음, 근데 생각해 볼게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생각해 볼게라는 그 말이 진짜 마음에 들었으면 생각해 볼게 하겠습니까? 그래 한번 만나볼까 이거지? 생각해 볼게는 마음에 든게 아니지. 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럴까? 음, 조금 더그니까 여러분들은 어, 아우 잠깐만요. 귀가 너무 아프다. <웃음> 이걸 내려놓으면 잘 들릴까? 어. 녹음이 잘 될까 모르겠어요. 어? 귀가 아파갖고 이걸 오래 쓰고 있으면 귀가 너무 아파서 조금 내려놨는데 음, 큰 소리를 말할게요. 옆, 옆으로 내려놨어. 음. 자, 여러분들은 어 진정한 사랑을 누구나 다 진정한 사랑을 원하지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사랑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 사랑해줄 사람을 찾는데 누구나 다 그렇지만 다는 아닐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조건을 먼저 볼수 있고 경제적인 조건을 먼저 볼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조건을 먼저 볼수 있고 그쳐나는데 여러분들은 어, 한눈팔지 않고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딱히 주변에서 이 사람 어때 저 사람 어때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글쎄 왜냐면 확신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그렇지 오늘 본 사람한테 무슨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음, 오늘 본 사람한테 확신은 없지 근데 여기는 뉴페의 냄새가 조금 난다. 조금 더 카드를 뽑아봐야 알겠지만 뉴페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다가온다라고 봐요. 음, 누군가가 다가온다. 누가 다가올까? 이 사람은 조금 그래도 준비가 됐다 그래야지 음, 만질 것 같은데 어떤 준비요? 라고 하면 은 누군가를 갖다가 사귈 준비? 음, 누군가하고 사귀고 마음을 나눌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이 연애하는 것도요 조건이 돼야 돼 왜냐면 과거에 어떤 기억들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내가 너무너무 쪼들린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러 아니면은, 뭐, 취업이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다거나, 뭐, 이러면은 내가 연애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이 뭐다 준비가 된거 아닌가? 뭐, 과거에, 여, 뭐, 인연으로부터도 좀 어느 정도 자유롭고, 응? 음? 그렇게 하고, 뭐, 뭐, 직장도 괜찮은 것 같고, 직장도 괜찮아 보여요. 음. 그래서 연애하기에는, 괜찮은 조건의 사람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어디 봅시다. 그렇고 여러분하고 좀그 코드가 맞을 것 같은데. 어, 어그 어떤 코드냐라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일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은 일하는 거 봤을 때는 굉장히 샤프한 일을 하거든요.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어떠한, 그, 판단력이 요하는, 그, 부서에서도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마케팅, 뭐지? 그, 시장권 조사하는 거. 그, 그러니까 분석력, 분석, 예리한 분석을 요하는 일. 아니면은, 어 판단을 요하는 일, A냐 B냐 그래서 어이 A A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 그럼 이 A로 밀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라고 어떠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약간 브레인 같은 일을 한다라는 거지. 근데 일하는 거에 비해서 이 사람하고의 대화, 이 사람은 조금 어, 일할 때는 그런데 이그 대화하는거나 어떠한 그 이성과의 마음을 나는 면에서는 굉장히 어 순수하다 그래야 되나? 연애를 많이 해본 티가 어.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러,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 있겠다. 어, 어떻게 보면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돼요. 음,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조금 싫을 수 있다라는 거지. 당연하잖아요. 하나부터 여기까지다 가르쳐 되면 짜증 나잖아. 음, 짜증 나고 계속 물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 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뭐 저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알아서 지가 들이대야 되는데 손 잡아도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저기 막 어깨동무 해도 돼요. 어 키스 해도 돼요? 뭐 이런 거그 어. 혀는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런 거 하나 하나 뭐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연애가 조금 부족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짜증날 수 있어요. 어. 연애 경험 이 많지가 않아. 왜 연애 경험 이 많지가 않나요?라고 한다면 음 그런 사람 있어요. 꽤 많아.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나이와 상관없이 연애 경험은 적은 사람 많아. 어.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이 사람하고 계속 더 알아 나가야 되나? 라는 고민도 하고 이 사람하고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몰라 알아서 들어와 줘야 되는데 남자라면 확 어, 아, 아니. 그, 주변, 사람들 말로는 얘가 그렇게 브레인이라는데, 회사에서도 뭐 다크호스라고 하는데, 왜 연애할 때는 왜 이러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공부만 진짜 했을 수도 있고, 취, 업하느라고 거기만 저기 하느라고 못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연애는 잼뱅이 아닌가? 음. 연애는 잼뱅이다라고 봐요. 연애는 잼뱅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괜찮다. 어,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괜찮다. 그래서 그뭐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는 데는 주변의 도움도 있겠다. 어, 왜냐하면은 그런 건 있잖아요. 바람기 같은 게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연애를 해본 적이 있어요. 바람, 바람도요. 핀 놈이 피는 거예요. 펴본 사람이 피는 거고, 안 펴본 사람은요. 앞에 여자가 다리 꼬고 앉아서 속옷 보일랑 말랑, 보일랑 말랑 해도 눈치를 못 채. <웃음> 눈치를 못 <못해>. 채. <웃음> 나 지금 너 꼬시고 있거든? 그런데도 눈치 못 챈다니까? 어, 그럴 수 있어요. 조금 이 사람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답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음. 여기, 어, 이, 이 3번 카드는요. 이 뉴폐가 될 확률이 조금 높겠다. 어, 조금 높겠다.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잘릴까 봐 어, 노심초사하고 있다.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어디 봅시다. 어, 어디 봅시다. 음, 상대방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나 보다. 어,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데 <웃음> 여러분이 안 드는 것같아안 드는 것 같다.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어, 괜찮을 수 있어요 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이 그냥 반응이 시큰둥 하니까 약간 스트레스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스트레스는 받고 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서 자꾸, 이, 얘 혼자서 뭐 어떻게 못해. 마음만 가지고는 사람이 되지 않잖아.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연애고자라고. 연애를 못해본 사람이라고.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조금 밀어준다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자를 갖다가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어서 뭐 연애할 때도 뭔가 아쉬워 뭔가 어설퍼 어, 뭔가 어설퍼 진짜 진다 어설퍼 뭐뭐 뭐 하나 뭐 고기 쓸어주는 거서부터 키스하는 것까지 어뭐 저기 아 너, 아이,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있겠다 라고 봐요 그러나 그러나 이 3번 카드로 봤을 적에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 아이. 아, 이거 경제적으로는 풍족하다라고 나오는데, 어, 경제적으로는 풍족하다라고 나와서. 음 주변 사람들도 좋아한다라고 나오는데 음 주변 사람들 나오는데 여러 이 사람이 너무 뭘 몰라서 여러분들이 답답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빵 차는 건가? 음 왜요라고 하면 아 솔직히 아, 이게 이게, 나온 대로 말해줄게요. 다는 아니야. 어, 다는 아닌데, 진짜로, 이 사람은 둘중 하나예요. 진, 왜이 사람이 여자를 갖다 많이 못생겼냐라고 하면요, 어, 바람둥이거나, 어, 바람둥이거나, 여자를 못생겼는데 바람둥일 수 있나요? 그건 아니겠지? 바람둥이거나 아니면, 어, 남자의 자존심이 그렇게 세지 않을 수 있어. 음, 너무 정신적인 대화만 하려고 드니까 여자들이 다 도망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는 다 오케이야. 왜냐면은, 겨, 경제적인 부분이나 어떤, 거, 결혼하기에는 딱 좋은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야. 어, 결혼하기엔 딱 좋은 사람이다. 가정을 일구기에는 딱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만나보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밀어줬지. 좀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답답하고, 만약에 속공학을 맞춰본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능력자지, 능력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쩐 연애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왜냐면은, 이게 밤 스킬이 그닥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응. 그렇다 보니까, 음, 응. 그런 거예요.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이런 점이 마음에 안들수 있다는 라 거야 사람이 어떻게 어, 뭐이 사람은 그런 건 있어요 뭐, 뭐 바람을 핀다거나 그렇기는 조금 힘든 구조라는 거야 힘든 구조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또 또 이렇게 또 같이 가기는 조금 더 애매한 부분이 아,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더러 어쩌라고 이럴 수도 있어요 고민될 수도 있어요 이거 솔직히 어, 고민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하고 사귀는 사람이 더 많겠다 싶어. 만약에 이 사람, 지, 지금 이게 뉴패라면 어, 사귀는 사람이 많, 더 많겠다. 어, 얼만큼이다. 라고 하면, 이 카드가 100% 딱 맞는다는 조건 하에서, 어, 6대4? 음. 딱, 아주 100%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맞는 사람이 한해서 6대4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조금 고민이 되는 문제이긴 해. 음 그래서 그래요. 자, 3번 카드, 뉴팬은 뉴팬데 죄송합니다. 진짜로. 아, 나는 솔직히 이게 이, 이, 이거 이거 갔다가 뭐 어, 멋져요. 뭐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미, 저기 막 홀라당, 진짜 믿고 가, 가 갖고서 딱. 밤에 확인을 해보니까 음에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솔직히 내가 이게 틀려서 밤에 딱 잤는데 오마이갓 선생님 그 사람 그 아, 아니던데요 이러면 난더 좋지. 아니 그렇습니까? 더 좋은 거죠. 차라리 틀리는 게더 좋은 거지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아니길 바래 진짜로 음, 아니길 바래. 자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아,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23년에 어, 제일 먼저 응. 2년에 어. 이 년에 누가 먼저 닿을지, 구패일지, 뉴패일지, 어디 한번 봅시다. 음,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어이구, 아이고아이고아이 아이고. 음, 여러분은요, 양손에 떡을 넣고 고민한다, 음, 라고 봐요. 양손에 떡을 놨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요, 은 소개팅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어, 소개팅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음, 구페한테도 연락이 올것 같다. 어. 근데 누가 먼저냐라고 하면 소개팅이 먼저예요. 어, 소개팅 하고 있는데 구페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어. 왜왜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 다야 그렇겠습니까. 소문이 들어갔지. 야야 야, 땡땡이 네전 여친이야 소개팅 안 된다. 어. 야 남자가 뭐 어, 아니면 너너전 남친 소개팅 안 된다. 네전 여친 소개팅 안 된다. 근데 걔 누구래더라? 야너걔 알지? 걔 사춘이래 뭐 이런다던가 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오는 거지. 어. 근데 어떻게 연락이 왔는지 카드를 뽑아봐야 알지. 축하한다라고 오는 건지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기회를 주고 이러는 것일 수도 있고 음맞아 여러분들은 어, 겉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음 내가 그냥 누군딱 감고 뉴피한테 갈까? 근데 여러분들은 국패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 그 사람이 정그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그 노래 있거든요. 그 거기서 보면은 사랑보다 더 슬픈 게 정이라며. 어,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헤어져도요, 정 들은 사람하고는 헤어지기가 진짜 힘들어. 그 정은요, 미운정도 있고, 고운정도 있잖아요. 사람이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 다 쌓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고 왔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이 꼴, 저꼴다 본다 그러죠? 지금, 이 카드도 그런 거예요. 미운정, 고운정이 다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친구들하고 막 소개팅 들어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 신난다. 혜미 씨는 너무 예뻐요. 혜미 씨는 꿈이 뭐예요. 혜미 씨는 뭘 좋아해요. 아싸, 아싸. 싸 마음부터 막 노래 나오고 아 저는 뭐 좋아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치 음, 허전하다 허전함도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아 그때 우리 철수 씨하고 여기 같이 왔었는데 철수 씨하고도 이랬는데 뭐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뭐할때 어, 자꾸 옛 연인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지 꼭 돌아가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어떠한 그런 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생각들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막 소개팅이 들어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러분들이 발길이 그냥 휙돌아서지 못하고 그 소개팅이 들어올 때마다 아 우리 철수씨 생각 아 우리 철수씨가 그랬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난다 차라리 소개팅이 안 들어오면 은 생각이 안 나는데 <웃음> 소개팅이 희한하게 들어오기만 하면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야, 사랑. 아주 사랑에 남아있다라고 봐. 사랑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사랑이 없으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 소개팅, 아싸, 그래, 소개팅. 야, 야, 깔아. 날짜 깔아. 야, 저기, 순번 정해. 월요일서부터 저기, 막 토요일까지. 일요일은 나도 하도 쉬어야지. 마사지도 받아야지. 야, 7일을 어떻게 뛰냐. 뭐, 이런 거. 야, 저기, 막 야, 짜, 짜, 짜. 겹치지 않겠자 뭐 이러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지 아막 놀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 지나간 사람이 생각이 나겠다 라는 거예요 음,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겠다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음, 새해가 됐으니 음, 나도 이제 칼을 뽑았으니 뭔가 진짜 무라도 잘라야 되는데 이대로 칼을 갖다가 칼집에 꽂기에는 너무 아쉽고 어, 올해는 반드시 뭐 하나는 이루어야 되잖아요 어. 그런 것 같아 23년에는 뭔가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고심이 많다 그런데 자, 1번도 그렇고. 마음은 있어요.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있다. 그런데 과연 발길까지도 그럴까? 나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연인으로부터 아직까지는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음. 근데 나는 솔직히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아라. 뭐꼭 올해 안에 뭘 이루어야겠다는 리밋을 정하지 말아라. 난 그러고 싶어요. 아니 사귀면은 음, 뭐 누군가를 만나서 사귀면은 오래 사게 되잖아. 오래 또 사귀다 보면은 미래는 누구 알아요? 진짜 멀리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같이. 그런데 오래를 넘기지 말아야지 어떤 골을 딱 정해놓고서 목표를 정해놓고 하면은 사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 음. 그러니까 나는 조급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고 싶어. 음, 카드에서도 조급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현실에 갇혀있지도 말고 그냥 쫙 문을 갖다 활짝 열어놔요 음, 어느, 어느 문에서 어떤 향기가 날라 들어올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다라고 봐요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급하게 무엇을 계획하면은, 성급하게 무엇을 계획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라고 봐요. 안 된다. 어, 그거는 안 되고, 음, 그,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하고 인연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어, 생판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봐. 그렇지만 놀다 만난 사람도 아니다라고 봐. 그러면 언, 뭐 일하다가 만난 사람이다라는 거지. 꼭 같은 부서가 아닐지라도 거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어이 저기만 뭐, 어 해미 씨저 이것 좀저 어, 어디 그 가가지고 어, 이것 좀 알아보고 와요 라고 한 데라던가 어, 협업하고 있는 데라던가 뭐 그런 데 있잖아 만약에 내가 어뭐 뭐 사람도 또뭐 또, 또 뭐. 편의점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으면. 아 저기 막 이번에 나 우유 회사 바꿨는데 우유가 거기서 들어올 거야. 그거 좀잘좀 체크해 봐. 그런데그 거기서 우유를 갖고 오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꼭 왜 회사를 다니려는 법은 없잖아. 어 그러니까 어 그런, 그런 라인에서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다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감정 기복이 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 저기, 막, 그, 조금 쉼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경솔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군한테 고백이라도 하는 날에 그거 뺀지 맞아요? 어, 고백하지 말라는 거야. 고백하면 뺀지 맞아.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어왜 뺀지 맞으면 은요 별로 그닥 좋을 건 없다라고 봐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은 알아서 굴러와. 알아서 굴러오는데 그걸 못 참고서 여러분이 일을 저질러버리면 은 뺀지 맞고서 어내 가슴만 쓰리다라고 봐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은어 알아서 굴러 들어온다. 누가 굴러 들어오냐 라고 하면 여기서는 뉴페일 확률이 높다 라고 봐그 음, 여러분한테 조금 호감을 가진 사람이 연락이 오겠다 어, 그게 누구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을 뺀지 났던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음, 뺀지 났던 사람한테 연락이 올수 있겠다 음, 그러니까 가, 저기 막 먼저 고백하지 말고 그냥 잘만 대해줘요 잘만 어. 고백하지 말고 친절하게만 대해줘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라는 거지 음, 연락이 온다. 왜냐면 그 연락이 어떤 연락일지는 모르잖아 내가 뺀지나서 미안해 그냥 잘 지내보자 왜냐면 그, 이, 이게 우리가 계속 뭔가를 봐야 되는 사이인데 껄끄럽기도 미안하니까 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어. 어떤 연락에 의미를 두지 맙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 감정의 그업앤다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갖다가 좀 상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야. 상상을 조금 많이 한다라고 봐요. 예 그러지 않았었는데 그런 그런 생각이 어, 그런 습관이 생겼을 수도 있고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가 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한테 가능성은 열어놔라.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요 소개팅. 으로도 올수 있고요.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서 올수 있으니까 그냥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그냥 가능성만 열어놓고 어떠한 그러니까 그냥 어 너무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좀 친절하게 어, 여기서 무슨 뜻인지 아실 거야 좀 친절하게 살짝 살짝 미소 정도까지만 어그 정도까지만 해놔라 그러면 알아서 기어올 것이다 그럼 알아서 기어오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알아서 여러분들이 아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사람을 갖다가 찾으면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거 올 때를 못 기다리고 먼저 가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뺀찌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벤치 맞고서 뺀치 만 놓은 사람한테 연락이 오기는 오는데 그 연락이 뭐, 무슨 연락인지 어떻게 알고 음,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여기는요 올해 이 4번 카드를 뽑은 사람은요 올해 그 주변에서 어떠한 그 뉴패가 조금 들어오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싹들는 사람은 없어. 퍼펙트하게 드는 사람은 없다라고 봐. 음. 그, 그렇지만 올해의 시작은 뉴패로 시작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음, 뉴패. 그리고, 음,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두르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두라라고 카드에서는 얘기하는 것같아 서두르면 어, 망신살 뻗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그 아무래도 여기서는 일하는 데서 어, 여러분의 일터나 어떤 데서 어, 연인이 생길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라. 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상냥하게만 하고 있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 고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리 고르지 말아요 사람 점점점점 많아져 사람 점점점점 많아지니까 흠. 그래서 일을 갖다가 꾸준히 하고 있으면은 음 사람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라 조급해 하면, 하면은 그 뭐죠 음 좌충수를 들수 있다라고 알려줘요 그렇지만 이 카드에서 보면은 올해 처음으로 여러분을 저기 막, 놓고 할 사람은 6패가 유폐, 될 확률이 높겠다라는 거죠 어디 봅시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래요 일만 음. 일을 열심히 하, 일을 열심히, 근데 여러분이 일하면서도 항상 그런 거 있어요. 그, 쓸쓸하다? 외롭다? 그 외롭고 그 쓸쓸함 때문에 그 외롭고 쓸쓸함을 갖다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일하면서도 계속 쓸쓸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 아왜 그러냐 라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여러분이 감정 올해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것은 감정 기복이라는 거야. 감정 기복과 싸워야 된다. 어, 어, 남자보다도 그게 먼저다라고 알려주네. 어, 남자의 이성, 어, 이성과 교제보다도 여러분의 마음들을 다 잡. 다 잡고 있어라. 어, 너무 섣부르게, 어, 저기, 막, 결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인맥도 늘어나고, 좋아진다. 어, 그, 저기, 막, 음, 그래야 된다라고 나오네. 어, 그래야 된다라고 나와요. 내가 지금 계속 카드를 뽑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갖다가, 솔루션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 하는데, 솔루션이 안 나와.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어, 내가 지금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고 뽑은 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표를 갖다가 놓지 말고 어, 목표를 놓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꼭 쥐고서 본인의, 본연의 일만 하라. 본연의 일만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 너무 섣불리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온다 해서 고백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그 고백은, 그 진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좋아서 한다기 보다는 여러분들의 감정 기복으로 인해서 순간 착각 딱 때문에 들어오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순간 미스테크를 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이 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놓고서 여러분들이 곧바로 후회를 할수 있어요. 어, 내가 왜 이랬어? 내가 미쳤. 어, 내가 그때 미쳤나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급한 거는 이성호는 좀더 기다려야 된다. 뭐, 뭐가 기다려야 된다. 잘 달도 참은 기운다고 여러분들이 여, 여러분들의. 그, 목표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목표를 갖다가 꾸준히 향해, 꾸준히 향해 나갈 때, 꾸준히 향해 나갈 때, 이게 쉽게 나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정, 감정이 요동이 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계속 꾸준히 나갈 때, 주변에서 알아서 사람들이 불어나고, 그 주, 거기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그쵸, 프로포즈를 해올 수 있겠다. 그래서 프로포즈는 결혼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썸타는 그런 사람이 생겨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번 카드는 중요한 게 뭐라고? 나 자신을 갖다 바로 세워라. 내 감정이 흐트러져서 잠, 자칫 잘못했다가는 진짜 어, 내 감정에 취해서 진짜 엉뚱한 데다가 어,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지? 어, 두, 전문용어로 두 글자. 어, 뻘짓. 뻘짓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다 보면 그것만 조심하면은 괜찮다. 처서히 일은 풀려간다라는 거지요. 네,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번에 더 어,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어, 여러분 안녕.